내가스콜파기요 여러분 허토팡기요 여기서 나올 줄 알았죠? 이이이이 <목소리> <목소리>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본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오랜만에 동해안에서 해루지를 닥친 대로 해가지고 잡은 거를 먹어보자. 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집 앞에 동해안 해루지를 해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볼 건데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요때는 많은 생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둥, 쫄짠게 요런데 애 나오는데 요런 애들 잡아서 먹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추워졌을 때 나오는 것 중에 잡을만한 게 뭐냐면 바로 돌개입니다. 자 그래서 돌개나 요런 개 종류를 잡아가지고 한번 간장에 절여서 추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스고 근데 여러분 돌개가 생각보다 안 나와 가지고 이 컨텐츠 오늘 안으로 못 끝낼 수도 있어요 리바, <리바> 여러분은 오랜만에 집 앞에 롱해한 헤루지 나왔습니다 요즘에 돌개 이제 박하지죠민고개라고도 하죠 이름이 세개야리발라게 요렇게들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래서 오늘 잡으러 왔는데 오늘은 요 족대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뜰채처럼 생겼는데 여러분 해수부에서 인정받은 족대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물이 많이 차있다 리발라떼네 내일 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어 여기 랭산들 보이죠 잠깐만 잠깐만 한 마리 잡아보자 다 관통 자 일단 뽀지 플라이어 가래 오우 미안해 거기 있어 공1 0짜리 로가라 목장 하나 껴주고 자 들면 됩니다 아 오늘 목표가 돌갱이 한데 지금 비도 오고 좋지가 않아요 그래도 물은 지금 진짜 더럽게 맑아가지고 요 최대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돌 있죠 이거 열어버려 음 아무것도 없어리발아 오늘 느낌 안 좋다 렁게 렁게 렁게 런게. 요 렁게도 먹을 수 있거든요 자한번따 볼게요 그렇지 이 족대 나랑 안 맞네 왜다 비켜나가 근데 렁게가 좀 작았어요 돌개로 끼야 한 마리만 나와 은혜 몰래 처먹 야이줄이 처음부터 너무 쉬우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어 버려. 제발 제발. 아무것도 없어리 발 석축으로 갈게요. 야 가자 보지 어, 오늘 카테치 개망하겠다. 아 어, 잠시만요 가려그러는데 쫄창 개래키한 마리는 여기 있네. 야 너는 한 마리 잡자 들어와. 일로 와이래키야. 아 어, 이렇게만 좀못 잡으면 유튜브 잡고 다른 일을 할 뻔했네. 자, 여러분 딱 보시면 포란을 안 했습니다. 포란한 캔네 되도록 잡으시면 안 돼요. 버려버. 려 야야야야. 아이래게개 빠르네. 버려버려. 아싸 첫 수화. 뭐야 나 지금 쫄창 개 보고 개신난 거야? 리킹 리킹 래끼야. 석축으로 가서 돌개 잡을게요. 사실 이제 돌개 같은 거를 요석 죽에서 많이 잡는데 돌개를 잡을 때는요, 저런 벽면들 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이 시즌 되면 은 이제 슬슬 붙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없습니다. 라됐어요 컨텐츠 오늘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 개렇게 아주 맛있게 먹고 있구나. 내가 쫄짱개들을왜 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너개 빠르지. 와 놓쳤어 개 수치스럽네. 여기 있네. 일로 와라. 너 진짜 리었다개 빨라. 내가 더 빨라. 그렇지. 들어와. 일로 와 이래기야. 들어가 이래기야. 잠깐만. 요거 잡고 좋아하면 안 된다고 지금. 아 여기 쫄짱개 많은데 여러분. 아이 앞에 두 마리만 한번 잡아볼까요? 연타로 쓸어볼게요. 요렇게 해서 쓸고. 아 놓쳤어요. 잡요 그럼 너라도 오케이, 너라도 잡았다. 랄랄랄러 물지마. 아, 아 생각보다 아퍼. 들어가렴안 되겠다, 여러분. 돌게 잡을게요. 쫄장게 잡고 좋아하는 내 모습을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돌게레키야 어디니? 여기 맞네. 한번 쓸어볼게요, 쫄장개 이리 와봐. 너네 한 마리도 안 쓸렸다. 일부러 안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작은 애들안 잡아야 용왕님 이한 마리 주시거든요. 용왕님 제발 한 마리만 주세요. 일로 탁드립니다안 되겠다, 여러분. 모래밭으로 한번 가볼게요. 모래밭에는 또 깨다시고개라는 녀석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많이 잡아서 먹었었는데 진짜 기가 맥히게 맛있거든요. 튀겨 먹으면 오늘 깨다시고개 못 잡거나 이� 시킨다 그럼 요렇게들 전부 다 방생시킬게요 아니다 아다 집에 가서 페페라도 줘야겠다한 마리만 가져갈게요 둘개륵기 새끼 있다 요게 박하지 새끼입니다 제가 찾으려는 거 새끼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미안해 미안해 앉아볼게 야가가가해염개잘 친다야 어, 리니 해삼 나왔습니다 귀엽죠 앉아볼게요 요거 먹으면 오라고요 야만이 물개래기 저놈 없어가지고 물때가 좋은 날 다시 와가지고 아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봐요 나닥 나닥 빠바봐봐봐봐봐 뭐지 윌슨 너네 세 마리 중한 마리 가라 자 과연 둘 중에 한 마리 어휴 제손내끼 페페한테 먹이러 갈게요 지금 페야 내가 맛있는 거 줄게 따 예, 먹어라 저 페어가 눈이 많이 퇴화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로만 거의 찾고 있거든요 뉴턴 뉴턴 뉴턴 좀더가좀더가 냄새 나지? 냄새 나지? 오오오 오오. 그렇지 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니야 더 먹어 더 먹어 너 지금 실패했어 너 그렇지 자 엄청 컸죠 여러분 지금 거의 한 40cm 육박하거든요 지금 녀석이 갑각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가 없는데 잇몸으로 그냥 부셔먹는 스타일이에요 어 이거 보세요 지금 다 부서지죠 어우 장인에서 그만 찍을게요 다음 해루지 때 봐요 라떡라탕자 여러분 저번에 실패했던 다신 대로 해루지 다시 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번처럼 혼자 하면 또 실패할까봐 용병 하나 데리고 왔거든요 어보요 아! <웃음> <웃음> <웃음> 잘한다 너 여러분 <그치. 웃음> 뭐 오늘 은혜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요거 들어 빨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뭐야 그러고 다시 드는 거야? 저기 저기 저기 어디, 엄청 어디? 많다 오, 오, 많다 많다 안 잡을래 여러분 쫄짱개 잡을 것 같으면 여기 안 왔습니다 오 걔들이 엄청 많네요 계속 <웃음> 진행해봐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너무 그리고? 잡으러 갑시다 <웃음> 아, 뭐야 근데 이쪽으로 와너 거기 하면 바로 미끄러져서 딱 아, 바로 나. 장모님 대성통고 안 울던데 아 장모님 안 우셔? 어. 우와 오빠 여기 저거 있어 해삼? 어. 오회삼 크다 저거 라사? 아, 아니야 작아 작아, 작아. 작아. 오물총 쏜다 어. 한번 만져줘 한번. 아우 씨너 <웃음> <웃음> 들어가 은혜야, 너 여기로 나오라니까 아, 진짜 왜? 장모님 우신다 안 운다니까 너 <웃음> 어제 산책 나왔을 때 분명히 여기 많았는데 우와 여기 말똥 선게 있는데 나고 싶어? 내네 말리면 은 그거 되는 거 아니야? <웃음> 너또 이거 사이코패스 래렇수집할려 그러지? 근데 아니야 너 알겠어 너 말린 거를 줍자 <웃음> 너 그렇게 빙 인간적인 사람 맞잖아 어아 <웃음> 갑자기 여기 뛰어들고 싶어 수영도 못하는데 <웃음> 왜센 <웃음> 척해 갑자기? 뭔가... 너 운동이들한테 센 척하지마 나중에 그러다 걸리면 개찐 찐단... 따빙 <웃음> <웃음> 하는 거 보이지? 어 저기 어디? 삥삥 뭐 이렇게 <웃음> <뭐를> 계속 삥삥거려 뭐야? <웃음> 저기 어? 보여? 못 잡아 아... <웃음> 우와 여기 성게 진짜 크다 어, 진짜 가지 못하네 앞으로 <웃음> 저기 안에 전복같이 어, 전복이다 전복 가 여러분 <웃음> <웃음> 저기 전복이 있습니다 집... 지금 전복이 처리여가지고 10월 31일에 딱금어이가끝나거든요오 어, 돌개 돌개 저기 보이지? 오 어, 큰데? 근데... 너 어떻게 들어갈 건데? 깊을 것 같아? 제가 안 도망갈 거라는 보장은 없어 그지 위험하지 않을게요 일단 옆으로 가면서 보자 뭐야? 저기 돌개가 지금 있는 거면 은 낮은 데 올라와 있는 돌개도 분명 히 있을 거야 없어 제 소음 소리 하지 마 <웃음> 돌개야 돌개 어디니 <웃음> 돌개야 돌개야 어딨니? <웃음> <웃음> 빅사이가좀 완벽하네 근데 돌개 돌개 아 저거 집게 잡고 딱 끌어올려야 되는데? 야야야 리발렉야 얘는 안 된다 안돼 너도 같이 해줘 야, 야. 야야 <laughs> 리발라키야 아이프 여기는 물이 너무 일렁거리는데 일렁거리도 보이긴 해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는 그 찰나에 잡는 게 바로 해루질이다 예 yeah, 알겠습니다 <웃음> 어, <그래>. 알겠냐 롱장 <웃음> 분명히 아까 아저씨 여기로 간 어, 저기 있 아, 저기 앞에, 계시죠? 저 앞에 계신 분이 돌게 다 잡아가셨나 우와 <웃음> 잡으셨어요? 몇 마리 잡어요 우와 엄청 많이 잡으셨구나 <웃음> 이제 여기서 천천히 보자 아저씨가 분명히 노친이었으거까 <웃음> <웃음> <웃음> 저희가 좀더 빨리 왔어야 되는 거야 이게 선수를 친 거죠 앞에 가면서 <웃음> 지금 다쓸어가져가지고아 근데 내일 와야 되나 봐 그럼 저 아저씨가 또 먼저 와 있어 <웃음> 내일 저 아저씨부터 먼저 오자 은혜야 얘 놔줘 그러면 잘가 더 크게 인사해 잘가 <웃음> 자 여러분 오늘은 어차피 절대 못해요 지금 저기서 아, 아저씨가 많이 잡으셔가지고요 일단 내일 오는 걸로 할게요 자 여러분 다음날 다시 왔는데 어제 그 아저씨 방금 도 출발하셨어요 아 뭐야 <웃음> 잘 모르는 포인트인데 여기 아저씨 맨날 오실 것 같은데 <웃음> 아, 지금 딱돌개 시즌이어서 열기딱 잡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한번 빠르게 올게요 뭐야 저거 왜 호박이 저기 있니? 아 이거 다 쓰러 가셨네 한 마리도 없는데요? 어 있다 있다 아 저렇게 저거 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아저씨도 뭐 못 잡은 건가 보다 아 저기도 한 마리 오 크다 크다 근데 여러분 저기는 너무 깊어요 저기 보이시죠? 저런 애들은 못 잡지 야 이거 벌써 두 마리 놓쳤네 이봐. 여러분 없습니다 내일은 저 아저씨보다 무조건 빨리 올 거예요 무조건 자 여러분 내일 올게요 안녕 여러분 <웃음> 오늘은 아저씨보다 일찍 왔습니다 이, 이, 이, 이. 저기 아저씨 있는 거 같은데? 어? <웃음> 거이말 아, 아니 왜 갑자기 아저씨랑 경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웃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어두워진 지 얼마 안 돼서 돌계들이 밖으로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와, 근데 요새는 여러분 진짜 군소가 거의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또 서운하네 와 근데 오늘 왜 물고기 아 망상어라고 고래에 좀 많은 건데 먹을래? 너 먹어 너 먹어 염 옆... 뭐라고? 아니 염먹으라 했지 <웃음> 빨리 와 아저씨 오신다 두개두개두개오 <웃음> 있다 있다 이이래 내가 잡을게 아니 너 손으로 잡아 아니아니야 이게 어거 가잖아 아 놓쳤어 아. 바보 같은 놈 만약에 아저씨가 우리 보고 뛰어오면 어떡할 거야 우리도 개뛰우면서 잡아야지 아 지금 이 컨텐츠만 4일째인데 미치겠네 뭐야 아까 그놈 말고 없나봐 없으면 은한 시간 정도 있다가 오면 은또 다시 있어요 근데 쟤 짓는 것도 아닌데 왜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되지 <웃음> 뭔가 혼날 것 같은 <웃음> 느낌이 아저씨 트럭 오나 안 오나 봐야지 제가 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면서 시간차로 볼게요 지금 안 나와있어도 몇 초만 있어도 나와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오늘 무조건 잡아서 컨텐츠 성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원래 헤루지라는 곳으로 왔는데, 롯데스입니다. 파도 보세요. 지금 안올때 빨리 건너가야 돼? 안, 그럼 다 죽어 여기는 애들이 아직 쑥쇠라가지고 밖에 안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돌을 딱 디벼가지고, 돌기들을 봐야 되는데, 아이고, 흙탕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러면 안된 거예요, 유리발. 아저씨 피해서 일찍 왔는데, 없어요. 자, 여러분, 돌 들추다가 여기부터에는 레삼레기 나왔습니다. 굉장히 작고, 귀엽고 흑해삼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사 내꺼야, 10분의 1 크기. 버려버려. 좀더 커서 보자, 부모님 모시고. 와. 자, 여러분, 여기 없어가지고 다시 석축으로 갈게요. 이번 컨텐츠가 역대 해루지 중에 제일 롯 같아요. 은혜 네, 한번 놀래켜볼게요. 은혜 쉬고 있어 어 쉬고 있야라니까 인성 겁나 쓰고 있네 저렇게 갔다 왔을 때 가면 안 되겠다 오늘 밤에 이, 이, 이, 이. 자 여러분 오늘 석축저혼자 솔풀 띱니다 은혜 쉬게 두고요 어차피 있어도 짐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얘기해도 영상 올리고 저 집에서 나가면 됩니다 아, 아 없습니다 없어요 <웃음> 은혜 데려다주고 아주 널널하게 밤 12시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녁 7시거든요 집에 갔다가 이따가 나올게요 라딱라딱 라딱. 자 여러분 12시에 약속대로 다시 왔습니다 은혜는 집에 두고 왔어요 자 오늘 근데 계속 집게로 놓치는 것 같아서 필살기 족대 들고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파도가왜 이러니? 아 여러분 라떼했습니다 와, 이렇게 물이 뒤집어지면은 이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괜히 12시에 또 왔네. 자, 여러분, 지금 거의 방파지 끝까지 왔거든요. 아, 오늘도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와, 개시원하네, 진짜. 내가 돌게 가지고 지금 이런다고.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파도 괜찮으면 내일 다시 올게요. 다시 은혜 곁으로 갈게요. 리발라팍 자, 여러분, 오늘 5일차입니다. 자, 오늘 다행히 트럭 아저씨 는안 계시고요. 물도 뭐 나쁘지 않은데. 무조건 오늘 3마리 이상 잡는다. 하나 좀 거창된 게 뭐냐면 지금 시간이 조금 밀려요. 이제 7시여가지고, 원래는 10시쯤에 활동을 하는데, 그때 오면은 트럭 아저씨가 다 잡아가세요. 아, 좀한 마리씩 보여야 하는데 왜안 보이니? 오늘 족대 있으니까 백발백준병 사수 부산 친구 유명 돌 깨를게야. 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트럭 아저씨 밀어 와서 쓸어 가신 거 아니겠지? 와 여러분 미쳤다 와, 지금 또 없습니다 와아 여러분 유튜브하지 마세요 와 개빡신 와와 와, 리발 돌아가면서 한 번만 더 보고 만약 없으면 내일 또 올게요 은혜한테 잡았는데 놓쳤다 해야겠다 가끔 이렇게 냉수대라고 찬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각강류들이 온도 변화에 굉장히 예민한 애들이기 때문에 잘 활동을 하려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냉수대가 들어온 느낌이에요 이거는 아, 돌아갈게요 자 여러분 오늘 돌게르기 잡으러 6일 차 왔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흔해 빠진 돌게르기 잡으려고 지금 6일치를 쓴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못 잡으면요 컨텐츠를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수산시장에 가서 비싸다는 털게르기를 사가지고 간장게장으로 한번 처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딱 봐도 좋아 보이죠 그리고 오늘 트럭 아저씨가 없어요 음, 음, 음, 음, 음. 아저씨 오늘 쉬시날딱 제가 이제 잡아야 되는데 아니 리발 냉수대가 안 빠졌나? 냉수대 빠지라고 지금 며칠 뒤에 왔거든요 저기 생선이 하나 있거든요 저 생선 먹으려고 지금 무늬발 개가 있는데 엄청 큰 쫄장기입니다 어쨌든쫄장기에안 찾아볼게요 어 여기 앞에도 있다 하하 아, 근데 제가 분명히 돌 틈으로 숨을 텐데 저기 보이시죠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아 제대로 놓칠 것 같은데 진짜 어려요 포박해야 돼안 돼, 안 돼. 오케이 잡았어 이야, 여러분 드디어 돌게 잡았습니다 와 이게 리발레기야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생한 거야 자 일단 요뽀치레기한 마리는 여기 들고 다닐게요 요 안에 오늘 가득 채운다 이렇게들 슬슬 이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야레발루마리만더 잡자 세마리 채워가야 은혜한테 뺨만 쳐 맞아요 자 여러분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저기 지금 웅크레인 거 보이시죠 근데 얘도 역시 쉽지 않아요 얘다 여기 팔좀 올릴게요 자 일단 자세 잡았습니다 눈치채다리발레기야야야야리발레기 하나 둘셋 오케이 우와 크다 크다 크다 오늘 못 잡을 것 같은데 잡으니까 기분 개 좋네 리발 이렇게 너네다뒤졌어 진짜 간장에 개절여줄줄 알아 와 여러분 보시면 크죠 다 큽니다 지금 사이즈가 애들이 다 잡기 어려운 포지션에 있어가지고 이게 쉽지 않는데 그만큼 성취감도로 테리발야이렇게들아 가운데 들어간 볼두개 들고 퓨전하고 있지만이래기들아 저도 모르게 성게 두 마리도 잡았는데 이건 나중에 놔줄게요 제가 봤어요 돌아가면서 또 나온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자그 애들 한번 찾아볼게요 어쓰면뭐 퓨전하고 있는 두 마리도 충 분하거든 이이이이 이, 이, 이, 은혜야 이거 내 거야 자 여러분 돌개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세 번째 돌개 얘는 쉬워요 얘 놓치면은 유튜브 접을게요 들어와라 오케이 자세 마리 세 마리 아싸 오늘 못패치했다 야야야야 나오지마 너 차이 못 나와 뚱뚱해서 야 이게 며칠 만에 엔돌핀 빡도냐 잘일 잡은 것들 여기 통 안에 넣어서 돌아다닐게요 나와주겠니? 좀 나, 나와줄래? 오케이 자한 마리 됐다 오우 씨오리버레키 잠깐만 잠깐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프리킥을 할게 요 그렇지 짝지기나이 렉키야 르리럼 렉키야 자 여러분 좀더 잡을 수 있어 왔거든요 천천히 한번더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 여러분 크다 크다 크다 이거 못 잡으면 유튜브 잡습니다 오케이 유후 크다 크다 크다 여쭙게를 여러분 함부로 빠빼면은이 개들이 몸을 잘 끊어버리기 때문에 바닥에 두고 긴장을 좀 완화시켜 준 거예요 <웃음> 간지럽지 자 얼른 가너도나 죽은 거잖아 빨리 가아씨 자, 여러분, 지금 구라 안 치고 20분째거든요. 고집 개셀 느낌 만났어. 넌 진짜 이거 때문에 간장에 아주 푹 철을 주잖아 진짜로. 놔라. 오케이. 야야야야야. 또그물에 걸리지 마. 튀지 마. I believe I can fly. 들어가라. 일로 와보지, 렉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6일만에 드디어. 자, 요 4마리를 잡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요거를 잡기 전 오늘 말한 게 있잖아요. 못 잡으면 비싼 털개를 사먹다 했잖아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을 뱉었는데 여기서 털개를 안 사먹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서운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털개도 내일 사러 갈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다 가져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 너, 너 가. 너 방생. 네. 두 마리만 딱 가져갈게요 어 너도 방생 너는 안돼어유 너는 너무 크다 들어가 맛있겠다 야야 야, 그래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서 아저씨한테 잡히지 마 들어가 아저씨한테 자, 여러분 지금 집 가려고 이거 정리하고 있는데 트럭 아저씨 오셨습니다 네 잡았어요 오늘은 그냥 돌개만요 다섯 마리 잡았는데 작은 거는 그냥 놔주고 두 마리만 챙기고 조금 계시다 잡으면 더 잡으시긴 할 거예요 네네야두 마리 놔줄게 빨리 도망가 빨리 너 오늘 바로 잡히게 생겼어 이씨 자, 여러분, 오늘 털개를 살려고 처음 와보는 펫센터에 왔습니다. 자, 근데 이쪽에 지금 털개가 아직 있을지 없을지 몰라. 왜냐면 털개는 겨울이 사실 제철이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에 얼마예요? 마리에 그냥 25,000원씩 팔고 있거든요. 잠깐만 둘러보고 올게요. 예, 네. 근데 저번에 우리 털개 1kg에 7만원 주고 샀었잖아. 마지 털개 더 작아서 그래? 그럼 나도 알아, 임마. 뭐야? 근데 얘는 좀 크거든? 저 오징어 먹으려 한다. 뒤에 빨리 츄룩츄룩해져. 츄룩 털개 한 마리에 25,000원이에요? 안에 있는. 이거는요? 이거 k 로에 10만원 받아요. 거거한 마리만 했을 때 얼마예요? 4만 원이요? 네. 그러면 얘한 마리만 주세요 자연이 자 여러분 이게 해서 400g짜리 털개 한 마리를 사왔는데 이게 진짜 비싸거든요 여러분 키로에 10만 원? 그래서 400g 4만 원이잖아 뭐야 너잘 못하지 더쌤야 아까 말했잖아 저... 왜. <웃음> 왜 화내 말 들고 가보치야더 멀리 자, 아, 예, 자 여러분 이게 해서 6일에 걸쳐가지고 박하지한 털개를 잡아왔습니다 아예 털개 사 와서 요자여러 그래서 요두 개로 오늘 간장 해제가 해볼 건데 제가 옛날 영상 너 계속 카메라 왜 움직이는... 거야? 두손으로해왜한 왜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어깨 여기 키우려고 오늘 저 봉긋하게 맞아? 응. 뭐? 에헤헤 누구 팰라고? 나 어깨넓다고 한 사람. 운동이 팰라고? 운동이를 가상한 사람. 잘했어요 곰팡이 여러분.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이 <웃음> 이. 이, 이. 자, 여러분들 정말 의외인 게 뭐냐면 제가 돌개로는 간장게장을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사실 간장게장 하면 은 보통 꽃게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돌게로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걸 안해가지고 의외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자요. 자방어 돌게 두 마리로 간장게장 하고 털게도 한번간장게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가 더개 맛있는지 한번 개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어때? 요즘 쇼미보자. 홀리 셰터 드랍 더빛 바로 떨어져. 비틀 비틀에 제껴버리는 사부 비션 랩하는 사람한테 그게 아니야. 그게가 뭔데? 예야. 예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털알 아 알았어 <웃음> 자 그러면 요털기랑 고개를 지금 바로 씻겨줘야 됩니다 안 씻으면 뭐 걸린다고요? 휘부려 그만해 이랄게야 자 일단 요털기 오우 씨얘 다리가 굉장히 뾰족하잖아요 수심 150m에서 300m권에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얘네가 잡고 버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바로 구멍 나요 하나 둘셋멋써야이털 사이사이를 다 조져야 돼요 조져조져조져 그리고 눈도 귀도 이도 조져조조조 조식은 여기다가 두고 돌게 가져와 조수 왜 이렇게 덥냐? 활용할 때만 우리 돼지라고 서로 놀리는 거 아니었어? 아닌데? 평소에도 그런 거야? 어. 멧돼지, 식용돼지, 망난종 같은 새끼가. 여러분, 돌개는 굉장히 더럽습니다. 왜냐면 얘네는 완전 자연산이고. 여기 봐봐. 음. 이렇게 하잖아? 어이고, 깨끗해지지? 재밌겠지? 음. 해볼래? 음. 싫어. 내가 할 거야. 와, 저 야! 조조조조조. 여러 만약에 얘네를 쪄서 먹거나 할 거면 은 그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간장게장은 생으로 간장에 담가버린 거기 때문에 무조건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장게장 할때 원래 살아있는 개로 해야 되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개가 간장을 먹으면서 좀더 깊숙이 풍미있게 백인데요. 근데 돌 들을 제가 어제 밤에 잡았기 때문에 살려뒀으면 얘네 부패해서 은혜랑 나랑 부패한 간장게장 먹고 둘이 널사 개했을 거예요. 어제 했어요. 철기랑 같이 하려고 어제 얘네 먼저 했어요. 이마에 땀 나는 거 보여, 혹시? <웃음> 땀이 왜 이렇게 나니? 니가 뭐라 할 때마다. 버려, 버려. 은네시한번 해보세요. 워터야! 조조조조조조조! 너 개잘하네? 오. 오 <웃음> 자, 선별껍데기. 열어봐서 여러분, 은행 개 빠졌죠? 옛날에 이런 거열어봐서다 했는데 지금 안 하잖아. 아이씨. <웃음> 얘는 여기가 파놨네. 예뻐? 응. 또 수집할 거지, 너. 안 해. 말동성게 주스로 가야 돼. 지금 알이 찼대. 너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 말동성게 죽인 다음에 말린 다음에 보관해 둘러 보자 어, 사이코패스 래키. 야, 리치 래키그 마디 하는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야, 드럼 게왜빨리 하트야. 내 마음이야 사실. 그래서 얘 데려왔어. 버리자. 로브. <웃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싸다 손질이 됐으면 간장 게장에 들어갈 간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은혜는 간장 게장을 저한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가지고 몰라요. 이런 거 아예 무지하거든요. 나랑 그러니까 간장 끓이고. 간장을 그냥 끓이면 돼. 그레이 스 <웃음> <웃음> 어, 너 그레이님 가스라이팅. <웃음> 자, 여러분 나이 간장을 내가 스탑하라고 할때까지갈게 됐어. 가만, 가만. 아 여기 진짜. 급상... 아 진짜 여러분. 아니 저게 다잘 나오니까. 구라지 마. 라하지 <웃음> <부르지> 마. <웃음> <웃음> 아프지? 내가 아프게 안 하는 줄 알아? <웃음> 자 대기 렌즈에 뭐 묻어 있어? 아 눈이 이상해 맞아? <웃음> 세상에 제일 변태 아저어자 <웃음> 하나 둘셋 거품 일어나지? 내가 퐁퐁 나왔어 이래기 생명보험 들더니 <웃음> 자요 럴탕을 자요 정도 넣겠습니다 통양파 통째로 바로 딱 들어갑니다 은혜 어, 네, 우리집 감초 있었나? 이름 같은 거? 아, 참. 너 방금 미리미리하고 한 순간 감출하는 곰팡이분들은, 오 혼드빵 되게 모르는 여자랑 결혼했네. 라고 생각을 하고어 비싸고. 어. <웃음> 너왜 좋아? 얘는 비싸는데. 빙수님 같아. 야, 너 빙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웃음> 오 그렇지 여러분 이게 감초입니다 감기 아 이런거 아니야? 감기 본드 많이 왜 저렇게 왜 목이 들어간거야? 더 들어가게 해줘? 예자 그럼 감초를 살짝 넣으면 단맛이 조금 난다 그래서 두개 정도만 딱 넣을게요 이건 진짜 조금 넣어요 왜왜왜왜 왜, 왜? 왜 이렇게 찢었어? 진짜 열 받네 아 그럼 찢은게 왜다 넣을까 그냥? 어 싫어 오늘 진짜 대부네아 미안해 미안해 들어가라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인형으로 저한테 얼굴에 던져가지고 어 울었어요 네 울리려고 던졌어요 다른데 아프면은 안 아프다고 막 싸대기 때리고 배 음. 때리고 <웃음> 배는 아니잖아 싸대기도 솔직히 너가 나 때리는 거야 거의 한1 0 0분일 정도 이렇게 그냥 장난을 아니, 이렇게 쳤지 이렇게 안 아프지 <웃음> 뒤지기 싫으면 간장 빨러 와라 아니 빨로 간장 끓이러 와라 쭈룩쭈룩 <웃음> 바로 파야 <파이어>. 어,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한 20분 정도만 팔팔 한번 끓여줄게요 20분 뒤에 봐요 열어봐서 턴오프 어. <웃음>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온에서 미지근해질 때까지 식혀야 됩니다 상온에서 식히는게 가장 간장이 맛있어진다고 해요 자 그래서 최소 한 시간 정도 기다려줄게요 다닥다닥 자 여러분 이렇게 간장이 다 미지근해졌거든요 어떻게 알죠? 손 넣어보세요 어때? 아 너가 빨아 더러워 나 화장 지었는데 왜 자꾸 찍어 어차피 모자이 건데 <웃음> 뭔 상관이야 아 편집자가 보니까 편집자가 가끔 나한테 하더라 형님 은혜씨 화장은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은혜 지금 표정이 개 썩어가고 있었거든요 비밀로 하자 우리 평생 둘이 <웃음> 어때? 아왜 자꾸 나이 찍 아니야 얘 봐봐 한번그 <웃음> 전에 개 뜯고 <웃음> 아우 눈갱 <웃음> 어때 맛이? 맛있어 <웃음> 다음에 먹어볼게요 자, 콕 찍어가지고 후배 아왜 <웃음> 저렇게 먹어? 아, 아, 아, 아 진짜 개 맛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 간장을 바로 개 부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다른 부수기재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야채들 한번 준비해 볼게요. 와라 게장통. 자 먼저 여러분 통 마늘이 들어가 야 됩니다. 어자 한다. 오여여여여 보여? 어. 보이냐고 야. 들리긴 해. 아. 자 통마늘 와다다다다 아 아, 왜 따라해? 나는 와다다다다 <목소리> 표절 표절 어. 요새 기은혜가좀 재밌는 거 같아가지고 기분이 좀 좋같아 아니 아니 아다자그 다음에 걔도 잡내가 있잖아요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바로 끈 날려라 월계수입. 월계수입 야 따라하지마 셀려기베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장모님 죄송합니다 개 패고 싶어요 셀려기기자그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다음에 요게 들어갑니다 바로 로우투 네가 이럴 줄 알았어? 루츠 루츠 루츠 루츠 저는 그거 내거0 분에 거게 로츠, 디질레 라사키야호, 라사키야호, 라사키, 라사. 키야호. 라사. 키야호. 라사. 키. 라사. 조금 매콤해야 여러분. 맵질이가. 맵찔이너랩네임 맵찌리? 아니야 너? 야, my 랩네임맵찔이 괜히 얘기했어라고 말하는 나는 너랑 어제 밤에. 말도 안 되는 두려고 <웃음> <웃음> 너랑 나는 했어. 계약 결혼.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 했으면요. 자, 여기에다가. 러러러. 자, 드디어 요 고급스러운 털계래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요털개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요대로 넣어도 되는데 여기 돌 계래기들은 죽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배껍데기를 뜯어놓은 상태에서 넣을게요. 그래야 요 안으로 간장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와랄랄라. 이런 거에 직격타로 넣어줘야 돼. 자, 여러분, 이렇게 싹다 잠겨졌으면 보통 한 3일 정도 재워야 돼요. 아 와, 진짜 못생겼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얘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됩니다. 열어봐서 들어가라. 머리로 닫아버려. 너 이런 거 없지? 한번 해볼래? 아니, <웃음> 안 할래! 너 박을래. <웃음> 으 자, 여러분, 지금 다음날이 됐습니다. 원래 3일 뒤에 먹기로 했었는데, 왜 다음날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 이 개들이 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루 사이에 불순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간장을 한번더 끓이면서 소독을 시키고 나서 다시 시킨 다음에 다시 또 넣어야 돼요. 열어봐, 서 열어. 이거 내가 안 흘리고 할수 있을 거거든요? 할리만은 뒤지인 줄 알아. <웃음> 아! 쫙 따라줍니다 이거 봐봐 제발 때리지마봐 빨리 빨리 황라는 어려워서 김은혜를 만나가지고 인생 나됐어 오늘 근데 왜 복장이 약간 크루엘라 느낌이야? 아 지금 안돼야너 <웃음> 이게 뭐야? 은둑이 되는 요런 것도 귀여워하자 너 일부러 손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꼴보기 싫다 빨리 내려 알았어 알았어 야 아, 여기 진짜 머리도 안어으 어쩐지 자 여러분 요렇게 체반 다 걸렀으면 개 있죠? 지금 먹어도 돼 사실 냄새 한번 맡아봐 아 아니, 진짜 아니, 달라 오 어, 냄새 좋다 개질래 <웃음> 해산물 냄새랑 간장 냄새랑 섞여가지고 게장 냄새가 진짜 엄청 진하게 나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쏴 끓여줄게요. 빨리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안 돼, 아, 발차기로, 그냥. 하나, 둘, 셋, 파이어. 자, 여러분들, 팔팔 한번 끓여줄게요. 오, 쉣. 오지 마, 오지 마. 은혜야, 그냥 가. 잠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게 뭐야. 아, 근데 잠시만, 너 이거 왜 들고 있어? 은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은혜, 저 미안해, 이거 내가. 딱, 내가 딱, 마음 풀릴 때까지 계속 쳐, 연타로. 빠르게. 아씨!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간장이 다 식었습니다. 빨리 따라와봐. 빨리빨리 안 오면은 요 미니 후라이팬 있잖아. 요걸로 너 머리를 팅! 해가지고 니네 머리가 진동이 왔어. 내 진탕 오게 빼가리 탕! 죄송해요. 자, 여기다가 다시 또 부어주는 거예요 쫘앙! 쫘 다다버섯, 틱! 탁! 자, 여러분. 은혜 개 빠졌죠, 지금? 다다버섯 요런 거할줄 알았는데 요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얘이게 찍으면 내 이름 끝이야. 너 이렇게 커스라이팅 하면은. 다다버섯 안 했잖아. 그거 하나 때문에? 맞아! 다시 할게, 너. 하나, 둘, 셋! 닫아버섯! <웃음> 하나, 둘, 셋눌러봤어 <웃음> <웃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자 여러분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3일 뒤에 봐 은혜야 나탕나탕 나탕. 3일 지났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숙소 내털계장과털계레게장을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팅타까라란 와우 우와 자, 여러분 지금 털개가 완전히 간장이 절여졌거든요 자 일단 여기다 잠깐 빼두고 자 돌개도 다 이쪽으로 한번 빼줄게요 열어버서 아가미만 싹 떼서 저머리 꺼져 여기 라가리 있죠 뜯어버서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라삭 여기다 살이에요 우와. 우와. <웃음> 여러분 참고로 저는 개껍데기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버릴게요 그러면 진짜 상놈새끼야 <웃음> <웃음> 저번에 제가 개딱지 버린다니까 구독 취소할게요 형 그동안 즐거웠어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 이후로 저는 개딱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요 털개도 자기 성벽 껍데기 딱 떼주고 요. 러버 우와! 어스어잘 저, 저, 갔어. <웃음> 분평하지 마. 라삭 <라사>. 우와. <웃음> 오늘 리액션 좋은데? 자, 여러분 이제 돌게랑털게랑 먹어보면서 맛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일단 먹어볼게요. 바로 먹을게요. 초베르. 음, 음, 진짜 와 개짜. <웃음> 근데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살이 막 으스러지지가 않고 약간 아삭아삭해. 근데 여러분 문제 뭐냐면 양이 너무 적어서 한입딱 하면 끝이에요 지금. 이거 근데 은혜야 밥 있어야겠다. 자, 여러분 저희 집에선 역시 랩반이죠은혜 이거 미친다니까 진짜로. 좀 조용히 좀 하고 나 줄래? <웃음> 돌게 나 하나만 더 먹을게. 뭐야 나? 아너 지금 바로 먹고 싶어? 음. <웃음> 알았어 먹어봐. 이게 돌게거든. 한번 먹어봐. <웃음> 음, 개 맛있지? 밥 빨리 먹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파 먹어. 진짜 맛있어? 음와 <웃음> 미쳤다 인상은 왜써와 화가 나네 하하하하 <웃음> <초록 초록> 개 <웃음> 신났네 우와 소리 봐라 어때? 나있 <웃음> 여러분 그러면 저는 지금 다리잘 보여? 자 여러분 요 털개 지금 1년 반 만에 더 먹어본건데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오베르 <웃음> 와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대장이 원래 으스러지잖아요 근데 돌게는 그 살을 조금 더 탱탱하게 잡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좀덜 잡고 있어요 일단 살이 너무 많아요 털게가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작게도 힘들고 심지어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털게탕 우리 그때 먹었을 때 얼마였어? 13만 한나딱 나오는데 13만 원이에요 그 정도로 고가인데 대장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후배를? 밥다 먹지 마 알았어 아. 자, 게딱지 한번 아! 게딱지 한번 먹어볼까? 그 돌게는 너무... 야야야야야. 털너줄 거야 너 금방 승질돼 돼지 새끼야 너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웃게 딱 넣고 싹 퍼가지고 저도 모르겠어 솔직히 저는 걔 내장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게 진짜 맛있을지 아니지 먹어. 내 초베르 맛이 없어? 응, 음, 왜자 아니야 됐어 됐어 너 먹을 줄은 아우 난 진짜 아닌데? 근데 너는 굉장히 좋아할 거야 털기 먹어봐 은혜야 어 그래 그래 그래 쭈룩쭈룩 야 은혜야 정신 차리고 먹어 눈깔 또 돌아갔다 <웃음> 은혜너 <웃음> 이거 한번 비벼먹어 줘 이게 여러분 돌개는 저는 굉장히 별로였거든요 근데 털개 밥 비비는 거는 또 맛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씨자 여러분 이거 바로 은혜가 먹어볼게요 쩝쩝 <웃음> 음 <웃음> 맛있어 걔 내장 맞나? 아 <웃음> 안나? 고소한데? 너 먹어볼래 자 여러분 이거 은혜가 퍼준 털개입니다 자 털개 내장맛 안난다 해가지고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 아, 내장마, 나가나와. 아, 진짜. 안 먹는데, 내장만 나가나와. 아유, 아유.